응. 하도 학교 앞으로, 데일로 와라, 데일로 와라 해서 왔는데. 이게 뭐야? 옆에 있던 친구 누군데? 동기야? 근데 그렇게 꼭 붙어 있어야 돼? 뭐가 아니야. 입이 귀에 걸렸던데. 흠, 마음에 안 들어. 괜히 왔어 학교까지. 그냥 동기면 그분이랑 같이 술 먹자. 왜? 안 돼? 왜안 돼? 아니 내가 뭘 하겠대. 그냥 같이 술 마시자고 친하다며. 아 우리 들 사귀는지 모른다고 괜찮아 티 안내면 되지 그냥 저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같이 술좀 먹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빨리 가서 물어봐 같이 술 먹자고 응 데려와 같이 먹자 나 진짜 괜찮지 안 괜찮을 건또 뭐야? 괜찮다고 그러니까 빨리 빨리 저분 데려와. 술집 가서 자리 잡고 있을게. 모셔와. 응. 아,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저이 친구 아는 언니야. 친하시다고 래서 같이 술한번 마시고 싶었어요 아까 전에 친구 얼굴 보니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분이실까 궁금했고요 도술잘 아, 드세요? 제가 술이랑 안주 미리 시켜놨는데 보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더 시키세요 <웃음> 여기 메뉴판이요 아, 술은 잘 드세요? 아, 진짜요? 아, 저도 못 마시지는 않아요. 소맥? 소주? 아, 소맥. 아, 제가 타드릴게요. 네. 응? 너도 마실래? 너잘못 먹잖아. 오늘은 친구분이랑 나랑 마실게. 너는 그냥 사이다 마시다가 둘 중에 한명 취하면 해결봐 알았지? 억지로 마시지 말고 술도 못 마시면서 어, 취한다 아, 저안 취했어요 응네 그럼요. 이 정도는 끝도 없죠. 많이 취하셨어요? 아, 괜찮으세요? 안 괜찮아 보이는데. 아, 그래요. 한 잔, 한잔더 마셔요. 네. 제가 언니인데 혹시 이제 말좀 놔도 될까요? 그럼 저말 나요? 아니. 너왜 이렇게 술잘 마셔? 아... 나도 웬만해서는 치지 않는데 너 진짜 잘 마신다 아... 힘들어 아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 정도면 많이 마셨지 아 이제 더 이상 못 마시겠어 <웃음> 그래도 너가 어떤 사람인 지 알아서 다행인 것 같아. 사실 걱정했거든. <웃음> 내가 얘 좋아해. 응. 어. 내가 얘 좋아하는데 얘가 너 보면서 그렇게 웃네. 그래서 질투 나서 같이 술좀 마시자고 그랬지.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려고. <웃음> 근데 너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네 앞으로도 학교에서 얘좀잘 부탁해 얘가 되게 덜렁거리잖아 <웃음> 맞아 맞아 맞아 혼자 잘 넘어지고 과제도 까먹고 집에다 두고 가고 진짜 바보 같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는 얘못 챙겨주니까 네가 좀챙겨줘라 좀 질투나긴 한데 그래도 이해해볼게 <웃음> 아니야 나 많이 안채했다고딱이잔만 마시고 다안 먹을 거야 말리지마 아니 내가 뭐라고 말했어? 그냥 너 부탁한다고 그랬지 내가 무슨 말 했다고 괜히 그래 내가 한 말은 너 좋아한다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냐? 진짜 너무해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이쁘게 웃어주고 그거 보는 내 마음은 어떨 거 같아 이 바보야 내가 너 이쁘니까 참는 거야 이쁘니까 잘 알아도 너가 너무 이뻐서 <웃음> 내가 잡는 거다. 아, 졸려. 더못 먹겠어. 음. 음, 여기. 미안한데 가방에 지갑에서 카드 꺼내서 결제 좀. 어. 나 아, 잠깐만. 잠깐만 여기서 자다 갈게 잠깐만 잘래 음.. 깨우지마 음.